매해 가을에 열리는 애플 언팩 행사는 항상 향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특히나 ios 16 베타 버전의 배포와 함께 애플페이 루머 아이폰 14에 관한 정보들이 퍼지면서 예년보다 더 많은 기대감을 끌어 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뚝크에서는 새벽 언팩 행사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정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된 제품군은 애플 워치로 애플 워치, 애플 워치 SE, 애플 워치 울트라 세 종류의 제품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이폰 13 시리즈가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디자인에 발맞춰 애플 워치 8세대 역시 달라진 디자인을 보여줄 거란 예상과는 달리 디자인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오히려 건강 관련 부분에서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온도 센서를 통한 생리, 배란일 추적 기능부터 신체 온도 점검, 사고 충격 기능까지 몸에서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착용하는 기기라는 이점을 극대화하여 보조기기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된 울트라 라인업의 경우 익스트림 스포츠 및 산악등반, 오지 탐험 등을 주로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제품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라인업은 건강 관련 기능 제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저전력 모드및 국제 로밍 나이키 페이스를 에디션 상관없이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 정도일 텐데요 저전력 모드 같은 경우 워치 OS9 이상 설치 기종에서 작동하며 워치4 이상의 기종에서 쓸수 있다고 하니 워치4를 쓰시던 분들은 기기 변경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애플워치 SE가 249달러, 애플워치가 399달러, 애플워치 울트라가 799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9월 16일과 23일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기대주 중 하나인 에어팟 프로로 기존의 외형과는 크게 변화한 점이 없습니다만 iOS 16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기능 3가지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간 공간 음향이라고 불리던 기능이 각각 개인 프로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두상 형태, 환경에 맞는 소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터치 제어 기능의 변화로 기존의 음악 재생, 일시중지, 전화받기, 끊기와 더불어 스와이프를 통해 음량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저렴했던 제품군들에도 있던 기능이기에 이런 업데이트는 많이 반가운 편인데요. 마지막으로 엑스 스몰 이어팁 추가로 스몰 사이즈 이어팁도 크게 느껴졌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보다 편리하게 에어팟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밖에 음질 및 배터리와 같이 기본적인 스펙업도 이루어졌으니 구매 고려시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격은 249달러로 23일날 출시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는 없지만 기존 프로 1세대를 1-2년간 에서 써오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교체를 고민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아이폰입니다 올해는 미니 라인업 대신 플러스 라인업이 추가되었는데요 아이폰 14는 6.1형과 6.7형 두가지로 출시되며 iOS 16, 배터리, 위성통신을 이용한 긴급 SOS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를 이미 구매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기계 변경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셨던 칩셋 역시 a15 바이오닉 칩이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성능상에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발매모델에선 CM 트레이가 없이 모두 e 심으로 출고될 예정으로 미국 직구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 최근 서비스 시작한 e 심을 사용하시지 않다면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직구 메리트가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각각 799달러와 899달러로 가격 동결이라고는 하지만 환율 때문에 실제 체감은 더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다행스럽게도 프로 모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노치가 자리하고 있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라운드 바 하나가 알약처럼 들어가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라는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서는 이 부분에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멀티태스킹 기능 향상에 꽤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진행 중인 백그라운드 앱 활동 및 기기 연결 및 변동, 충전 등등 아이폰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실행 중인 앱이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고 조정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화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간 거슬리는 노치 공간에 대해 의구심을 품던 많은 분들에게 간만에 꽤 짜릿한 혁신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하드웨어를 최적화하여 이용하는 모습이라 더 애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iOS 16이 탑재되며 베타 버전에서 확인했던 기능들과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1 3 모델에 비해 모든 하드웨어적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들에 비해 약 40%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11 시리즈 이후로 꾸준하게 변화했던 카메라 기능 역시 4K 30프레임 프로로 4 8메가픽셀 촬영이 가능하게끔 재탄생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기능들은 iOS 16 업데이트를 통해 13 프로에서도 접해볼 수 있으며 하드웨어적으로 성장한 카메라 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은 사실 기능적으로 는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굳이 구매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시리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역시 별 고민하지 않고 다음 시리즈까지 더 기다려보셔도 될것 같네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에 많은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 모든 부분에서 적절히 보였으며 가격은 프로 999달러, 맥스 모델이 1099달러로 16일날 출시됩니다.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 볼수 있는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기준은 확실히 본인 제품군들의 생태계를 생활 전반에 녹이려 한다는 것인데요. 애플 여치 울트라, 긴급 SOS 서비스, 충돌 및 온도 센서와 같이 이전에 비해 기술적으로 크게 감이 와닿지 않지만 생활 전반에 오히려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싶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주기로 신제품이 나오는 만큼 내년마다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는 것에 반해서는 아이폰 프로를 제외하고는 그닥 새로 구매할 만한데? 라는 욕구가 생길 만한 제품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아이폰 프로 모델도 기능적으로 는 너무 구매할 만한가 싶다가도 환율 덕분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질지도 모르겠다는 현실이 보이기에 앞으로의 애플 언팩 행사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기능적 혁신보다는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뚝테크는 여기까지며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뚝박!